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브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댓글로 추천해 주신 영상 중에 본싱어. 이게 원래는 본싱어라고 해외 어떤 아티스트의 노래인데 거기에 아... 방탄소년단이 가사를 자기네 붙여고. 가사를 붙인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틀렸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나 더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목소리 좋다 <웃음> I'm a f o oh, o n d i a o o m o o n i o n d o o I'm o a i d o n n o a l l and a n o d o o i a I'm o o o o d a i a n l i o m n o n a n d o a o I' y okay. I oh, s o t e n o h n y go d <laughs> o h o i t h o that. a n o got t h t e m o t i o n l y e t s g o o m o t s e d 마음이 절절해 이곡 진짜 <웃음> 어, 슈가 좋어 마음이 절절하네 <웃음> 아우 나 아. 아. 아, 이런 솔직한 어, 오, 아름! 아름! 아름! 아름! 세상에 기지에에에에에에에에 <웃음> <웃음> Le sang de le s t a c h e m o i h o u o u h oh. o r e a h on my o o a d i t i o n mix so h o oh. oh. n o she made a u t e nice. o her nail o a p do y o h r a i z t h o y g e s o y o h the f l o o h o and l t me s a h on we o n h e r one n e e i g o keep on o l l h o on t h neck you're t h h a n e l she s u n g l a s s hairstyle w h e r you getting you o t h m s u e r y so k o that shall i o t it n o o o o t h a h t 진짜, 이렇게 신기로 아 눈앞에 딱 이제 다 이런 그거니까. 그런... 와, 난 이거 너무 가다가 몇번 들어도 진짜 어 와, 어. 이렇게 뭐라 그러나 아련하면서도 시원하기도 하다 응. 응. 어머. 어. 아. 왜 제이홉은 더 슬퍼?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목소리가 더 <또> 슬픈가봐. <웃음> 다시 어 그를 그래, 멀기만 했고 <목소리도> 그래도 나는 너무 부러워. 저 성공했잖아 일단 본인들은 뭐더 나가야 되고 더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겠지만 보는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최고지 최고. 이 래퍼 라인들 어. 하는 게. 가슴이 더 아프다. <웃음> 와, 아, 진짜. 아우, 아, 어떻게 가사를 저렇게 쓰니. 그동안에 맺혔던 거를 풀어내는 거잖아. 여기서 그 가사에도 그런 게 있는 데또 신기해. 이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 바뀌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음.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치? 너네 그래. 눈에만 그렇게 보인다. 혹은 어. 이제 또 RM이 하는 것 중에 난 그거 옛날 우리가 얘네 데뷔했을 때 보면 막 RM의 헤어스타일이나 음. 그런 선글라스 이런 걸로 막 웃고 막 이랬었는데 음. 여기 가사에 나오잖아. 어. 그것도 다내 노력의 일부였다라고 음. 말을 하는 게 그런 게 너무 감동적 아무튼, 보란 듯이 잘 돼서 너무 좋아. 근데 엄마가 말한 듯이 부럽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RM이 예전에 어떤 콘서트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것 중에 나오는데, 팬 레터를 한번 받은 적이 있대요. 너네랑 나랑 같은 위치에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이제 힘들 때 음. 그때부터 응원했던 팬들이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너네가 너무 앞서 나간 음, 음. 그거 때문에 이젠 거리감이 느껴지고 다른 세계의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제 팬레터를 쓴걸 보고 또 RM이 이제 그거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위치에서 난더널 응원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를 알아봐준 너는 분명히 잘될 음. 것이다 그렇게 말 하는 거고 음,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진정성 너가 음, 항상 맞아, 맞아, 얘기하는 맞아. 진정성하고 진솔함 그리고 어떤 느낌이든 이 팬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성실함이 참 좋아. 아 그런 성실함. 자기네들이 더 겸손해야 되는 것도 알고 같이 있다라는 거가 더욱 우리한테는 방탄이 더 성실함을 보여주는 음. 것 같아. 그래서 더 방탄이 인간적이고 응 인간적인 게 음. 맞는 그냥 연예인동 가수, 좀 성공한 음. 가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게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그 힘든 것조차도 다 모든 팬들이랑 공유하는 게 그런 것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튼 방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번 봤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방탄소년단도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신 또 해외 아미 해요.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응. 영상들도 계속 보고 하다보니까 힘이 난다. 너무 사실. 재밌어. 그래서 금보야지를다 보고, 인도수까지 다 보고, 다 보고 <웃음> 저희는 다 봤어요. 이제 엄마. 응. 아 이거 확 얻네. 슈가 네, 때문에 확 올라가. 슈가 목소리가 약간 한의 네, 그런 것도 있어. 목소리가. 그래서 대치탈할때 국악이랑도 되게 잘어울릴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오늘의 본싱어 영상 리액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음.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